<목소리를> 자, 복수 타이밍 저기 쪽에 만두집 시간이 25초 얼마 없어요? 나 방땡 선수도 체력이 없거든요. 여기달 아 악성계 타쿠. 아 어, 이거 막 교환이긴 한데 오타추가 문제가 될것 같거든요. 자 이거는 생존 중에도 심판의 차. 아 이게 <웃음> 정일. 이러면 서로가 5대5 시간이 5초, 4초, 3초 어, 누가 늦어요? 누가 늦어요? 나머지 워로드가 워로드가 버팁니다. 아직은 워로. 아! 근 작전을 좀 세워야겠어요. 체력이 없는 선수들 어떻게 할 건지 시간이 없습니다. 20초! 어블 라이트 손닉이 의외로 좀 팔이 짧게 들어가서 광땡 선수를 못 물었습니다. 네. 근데 아래쪽에 비티를 물러 들어갔죠? 자 비티 잡고 10분만 버티자! 비티 잡고 10분만 버티자! 저기 리슨 단단하다! 그러나! 그러나! 블레이드라서! 자, 빠르게 어, 일단, 예? 일단 이 쪽으로 빠져나갔죠. 버티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들어가 거기다가! 거기다가 아! 샴푸를 오! 깔아주고 오! 네. 시간을 빨리 써야 됩니다. 일단 워루드 잡는다고 생각하다 한톡 값도 없을 수 있거든요. 야, 슬슬 조심해요. 어, 빡빡빡빡. 찌아 근데 아 그래도 추가가 없을까? 그러니까요. 네, 네. 예. 아! 아, 슬슬 아 슬슬 갑자기. 갑자기. 지금 두 명이 들어갔어요. 이거 는 잡았죠 이러면. 그러네요. 자 일단은 그래도 공복팀 입장에서는 지금 좋은 상황 아닌데 웃고 꾹 웃고 태력 빠져. 여기 아, 들어가야죠. 아, 시간 아 10초. 아자 안쪽으로 들어와서 같이 같이 와. 무겁고 아아아 대단합니다. 이혀 없는 체력에도 결국 맞죠. 이념이 한 10초 자. 하나 쫓아가기는 합니다만 5대 4. 자 그래서 지금 안쪽에 있거든요. 이프드의 마지 앞으로 안에서 모르겠고. 2초, 1초. 나머지 멀드가 버텼어요. 아 근데 뒤에서 이미 바라보고 있어요. 이건 예, 잡아야죠. 이건 잡아야죠. 아 갈보도 네 스킵 쓰면서 지금 피해주는 모습이었고요. 하하. 아 이거 예. 못 잡죠? 이거 못 잡죠? 하쿠의 끈질긴 생명력. 그래요? 에 이천팔 자격 쓰면서 또 이렇게 아. 언제 잡나요? 어, 이 정도면은 오 어, 잡혀줘도 되지 않을 까라고 <웃음> 상대 선수가 약간 생각을 좀. 아니 지금 뒤에 저 불이 저 불이 그냥 찜질 온돌방이에요. <웃음> 와 네? 지정을 교환. 거 덜, 건오 오, 오, 들어 오, 들어가서. 오! 자, 이거 잘노렸는신라 네. 포션? 이거 차라리 시간 큰 다음에 배티 잡자! 데모니 이거 데모니 데모닉 쓰리쉬에빠나갔고 자, 여기에. 오, 양쪽 근데. 다 각성기를 빠졌어요, 건설. 전부 빠졌죠? 디렉. 하지만! 하지만! 이스킬 e 와! 대노타이 아, 아, 아, 아, 아, 사고 났어요! 야! 너무 게 아니, 빈키가 이걸 버티고! 아 이거를 BT 선수를 잡으려다가 부쳤던 게 사고가 됐네요 정일희 선수가 보고서 추가타를 때려줬고요 우리가 네. 여기까지 교환 어 지금 갈고리도 같이 빠졌거든요 그리고 만주칩 선수가 아까부터 못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예. 자 이거는 방금 굉장히 좋았죠 어, 너무 잘 몰았는데요 구석에 계속 갇혀요 부셨다! 오 아. 맞았어요 결국 치베딜를 보셨습니다. 저급은 급할 거 없죠. 어요 네. 이거 만두칩 떴다고 한딴칩 만두 놀릴 수 있거든요. 그렇죠. 근데 만두칩을 아마 놀리지않을까 싶습니다. 연장전에서 이제 에이? 각성 연장전 바로. 칩 들어왔어요. 셔플 그리고 아주 5초 잡던 게 저기 어 이거 저 이거 오히려 잡으려다가 체력 많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. 자 근데 이거 그래서 트는 일단은 뒤에 빠져 있는 게 아직 쿨이 지금 많이 돌고 있어요. 아니 네. 하지만 지금 디트가 너무나 먹음직스러운네 맞죠. 데이듀! 와. 자 그래서 마무리가. 마리가추 추가, 시간, 추가 시간까지 왔고요. 예? 어? <목소리> 오히려웃고 이거 붙면 이상해져요. 그리고 이거 야, 약속된 승리 시간. 이력고 잡힐 것 끊요. 그렇죠. 얼마까지? 얼마지얼까지 얼마까지? 얼마까지? 얼마까지? 얼마까지? 한명한명 하지만 체력이 4초 3초 공격이 틱틱 틱틱 틱틱 아! 아 와! 못 잡았어요. 실드로! 아니, 이러면 싸움 다시 몰라요. 마지막 희망의 신호탄이죠. 그쵸이 정도 체력이면은 충분히 역전할 수 있거든요. 네. 점핑으로 가서 붙어야 돼요. 자, 일단 턴은 빠집니다만. 그러면 우꾸꾸가 우꾸꾸가 정말 잘 살아남아 줘야 되고요. 그쵸 꼬로 맞았고. 어, 네, 오! 발구 빼고. 네. 아, 아, 아! 기공장! 야, 건슬이 결국 못 버티고. 하지만 이게라서뒤라서뒤 네, 쉽지 않습니다. 아, 직남제 20초. 이제 불쪽이나 구석으로 진짜? 몰고 가면 한 번의 승산은 있습니다만. 네, 맞아요. 지금 기공도 체력이 없어요. 로 가요. 로 가요. 거기 에 웃고 그... 거기 다른 데로 끌어요.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. 그렇죠. 아, 혼 혼자는... 위험하니까. 오천, 오천,